안녕하세요. 케군입니다.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재회를 해 보려고 하셔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회를 원하는 내 상대에게 심리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오는 방법들을 선택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고요.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근데 어찌 됐든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. 예전처럼 그 사람과 다시 사귀는 걸 거라고요. 어떤 방법이든 그게 가능하다면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재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작을 하셨다면 그 다음부터 생각보다 감당하기가 힘든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매달리기도 하고요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해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안될 수도 있다는 가정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들을 참 많이도 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가장 핵심이 될수 있는 것을 빼먹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내가 재회를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찌됐든 내가 지금 재회를 원하는 내 상대방은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나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난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엄밀하게 따져봤을 때 내가 원하는 거고요 내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요. 내가 원하는 게 있고요. 내 상대방은 원하지 않아요. 그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? 내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그 사람이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만 가지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내가 또 아파하거나 내가 그만둬야겠다는 라 생각으로 흔들린단 말이죠.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나한테 알려줬거든요. 나는 지금 굳이 너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다고요.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좀 움직일 때까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도록 내가 배려를 해주는 게 제외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어요. 근데 나는 요 예전에 연애할 때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계속 내 상대방에게 주장하고 있거든요. 충분히 그 마음이 나한테 올수 있을 정도로 배려해주지 못한 상태인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나를 이해해달라고, 우리 좋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수 없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.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려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분명 또 해보실 거예요. 그런데 그렇게 놔두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맞춰주다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서 떠나가버리고 나를 영영 잊어버리거나 내가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그때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보시게 될 거고요. 상대방이 나한테 시간을 갖자고 했다면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다만 그 시간을 갖자고 했을 때그 사람은 왜 그런 시간을 갖자는 이야기를 했는지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그 상처를 풀어줄 수 있는 내 진심을 전하는 말을 해보고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나하고 단절을 하고 차단을 했다면 내가 그 차단을 했던 것이 내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어떻게든 그 차단이라도 풀어보려고 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영영 차단이 되어버려서 이렇게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서 잊혀지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함이 분명히 들수 있다고요 근데요 그 사람은요 어떤 마음에 화가 나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감정은 어쨌든 그러고 싶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의 그 감정이 풀릴 때까지는 놔둬보는 게그 사람을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도요. 본인이 차단을 했으니까 나를 밀어냈으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시간이 지나면 꽤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궁금해질 수 있거든요. 근데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궁금해할 틈을 안 줘요. 그리고 그 사람과 잘해보려고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죠. 상대방이 만약에 나한테 헤어지자고 이젠 정말 아닌 것 같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.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진솔된 마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다고요. 근데요 이렇게 그 사람의 단호함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또 불편해지잖아요.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아프고요. 불안해요.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내 마음을 불편해진 내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돼요. 그래서 뭔가를 또 했는데 역시 대답은 단호하거든요. 그러면 난더큰 상처를 받게 되죠. 이제는 진짜 끝났네보다 더큰 완전히 끝났네 그런 감정이 들 거예요. 그리고 난 힘들어하고 아파하겠죠.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그 사람이 안다면 나에게 흔들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또 뭔가를 해보게 돼요 근데 내 상대방은요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 마음도 불편해져요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것까지 감당해서 다시 해볼 생각이 더더욱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내 상대방과 관계가 끝났을 때그 사람에게 질투심을 유발해서 자극하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어쩌면 그 메시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궁금해지고 나를 보고 싶어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게더 중요한 걸 수도 있거든요 내가 진솔된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했음에도 그 사람이 거절을 했을 때 나도 그 생각에 수긍을 해주는 게더 중요할 수 있다고요 나라는 사람이 자꾸 매달리니까 그 사람은 나를 밀어내야 된다는 라 불편함을 갖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주장하니까 자기는 그럴 준비가 안된 상태인데 그걸 안 들어주자니 또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걸 들어주자니 예전에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보채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재회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나한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나는요 그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한 욕심으로 재회를 하고 계신 건 아닌지 내가 아프고 힘들어지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돌아올 충분한 시간도 주지 못하고 나 혼자 마음 정리를 하는 걸 수도 있죠 정답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온다 아니다는 할수 없지만 적어도 나는 그 사람을 온전히 위해주는 그 마음을 제대로 한번 전해보지도 못하고 예전처럼 또 내가 힘들어서 이 연애를 그만둘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다시 돌리기도 전에 내가 먼저 도망간다고요 그만큼 힘든 게또 재회겠죠 그렇지만 정말 소중하다면요 이번만큼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아파도 견뎌볼 마음이 어쩌면 재회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될 마음은 아닌지 아프고 힘든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